안녕하세요. 새우 잡는 남자 흰여울입니다. 오늘은요 민물 새우인 줄새우를 잡아볼 건데요. 제가 이 저수지에 온 이유는 여기에 줄새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. 바로 통발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각 통발이 새우를 잡는데 좋은 통발이라고 해서 샀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. 답답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. 고무줄이 총발을 못피게 잡고 있어서 고무줄을 풀어야 될것 같아요 저기 비닐에 있는 집어제는 집 근처 낚시용품점에서 사왔는데 하나에 2 0 0 0원이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하려고 삼성페이로 핸드폰을 건네니까 사장님이 현금 없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현금 2 0 0 0원 없냐고 짜증을 내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2 0 0 0원을 카드로 계산하는게 살짝 미안하기도 했지만 저는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다니거든요 제가 물건을 잘 잃어버리기도 하고 핸드폰 케이스에 신분증 하나만 가지고 다니는데 화를 내면서 이천원도 없냐고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다음번엔 다른 곳으로 가야겠어요 기분이 좀 나쁘네요 영상을 찍고 나서 삼각통발을 검색해 보니까 저 쫄때? 같은 거를 가운데 끼워서 이렇게 고정시켜서 사용하는 거였더라고요 택배 받은 거 까면서 이게 뭐지 싶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다면 검색해 보세요 저처럼 할줄 안다고 그냥 하다가는 몸이 고생합니다 통발에 떡밥도 다 넣었으니 이제 통발을 견디러 가보겠습니다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지 촬영을 하기만 하면 긴장을 해서 실수가 좀 많네요 언제쯤 익숙해지는지 알리에서 액션캔도 구매해가지고 수준 촬영을 해봤는데 물이 탁해가지고 제대로 잘안보이더라고요 4K라고 해서 화질도 좋을 줄 알았는데 스마트폰이랑 비교하니까 화소차이도 심하게 나서 사용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때가 오후 1시쯤이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땀을 뻘뻘 흘렸네요 야간 촬영하기엔 헤드랜턴도 없고 아직 촬영도 잘 못해서 낮에 왔는데 집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통발은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너무 대충한 것 같죠? 하지만 매우 열심히 했다는 사실 이때는 몰랐었죠 무시하고 지나쳐버린 쫄대의 중요성을 뜰채도 가져왔으니 한번 뜰채질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통발 기다리는 것보다 뜰채로 슉 뜨는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새우가 떡밥 냄새를 맡고 통발에 들어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약 4시간 정도 뒤에 다시 왔는데요 이제 통발을 꺼내서 잡혔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지루하시죠? 제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스킵 하겠습니다 얼마나 잡았는지 보러 가실까요? 홍발이 제대로 설치가 안된건지 이 녀석들이 야행성이랑 활동이 별로 없어서 안 잡힌건지 별로 못 잡았네요. 여기에 진검이 새우도 있는데 통발 입구가 작아서 못 들어갔나 봅니다. 요즘 산란기라 그런지 호란한 줄새우도 많이 보이네요. 줄새우는 몸이 투명하고 굴무늬가 있는데요. 성질이 난폭하고 생 새우처럼 비키 제거도 잘하지 않아서 관상용으로는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. 소형어와 합사시에. 가슴 다리에 있는 집게로 소형어들을 사냥할 수도 있어서 줄새우를 키우시려고 준비하셨던 분들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망둥어 같이 생긴 물고기는 참 부럽네요 뭔 개소리야! 잡은 녀석들은 다시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제대로 잡아서 라면에 새우를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를, 재미없었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